가랑잎 소리등이 바람에 날려와 자신의 집 앞마당에 잔뜩 쌓이는 꿈. 재물이 모이고 마당에 쓰레기를 쓸어 불태우면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갈대꽃이 바람에 산들산들 날리는 꿈. 마음이 갈대와 같이 흔들거리고 이쪽저쪽 생각이 넘실거린다. 갈대잎이 바람결에 흩날리는 꿈. 현실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것이 매우 어렵고 무척 시련을 겪게 된다. 강한 바람에 지붕이 날아간 꿈.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김. 거센 바람이 불어 누군가에 든 뒤에서 피하는 꿈.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됨. 귀한 손님이 집에 찾아왔는데 자신이 소옷 바람이라서 당황한 꿈. 어떤 일에 끼어들고 싶지 않다는 거부감이나 참여를 하지 못하는 꿈. 길가의 먼지 바람이 불어오는 꿈. 사회 각 분야마다 질서가 어지럽고 온탁해진다. 교통질서가 마비된다. 길가의 며느리 박불꽃이 바람에 흩날리는 꿈. 친인척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고통과 시달림을 받게 된다. 고생살이를 하게 된다 꽃잎이 봄바람을 타고 창문으로 날아들어오는 꿈 가까운 곳이나 먼 곳에 서사랑 행복 희 소식을 씻고 나직하게 날아온다 꽃 같은 사랑과 달 같은 마음을 씻고 봄빛의 바람 따라 꽃잎다 라음한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님을 찾는다 나무 그늘에 누워 산들 바람을 맞으며 달게 낮잠 자는 꿈 나무 그늘에 누워 산들 바람을 맞으며 달게 낮잠 자는 꿈은 환자의 경우엔 건강이 회복되는 꿈이다 아울러 생활이 호전될 암시이다 낙엽이 바람에 뒹구는 것을 보는 꿈 슬픈 소식이 오고 낙엽이 쌓인 것을 보면 사업성과나 재물을 얻는다 날고 싶다고 생각했을 때 바람의 힘을 빌어 헐헐 날아다니는 꿈 비인의 도움을 받거나 우연히 좋은 기회를 만나 평소의 소망을 성취하게 된다 남에게 모자를 빼앗기거나 땅바닥에 떨어뜨리든지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꿈 집안에 재난과 말성이 발생하고 재물과 명예의 손실 및 시끄러운 장애에 부딪히게 된다 남편이 딴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 꿈 애정 문제의 갈등이나 말썽, 가정의 화목이 깨지는 시끄러운 일이 발생되어 장애와 손실을 치르게 된다. 외근 남편이면 건강이 좋아지고 장수를 누리면서 말년을 편안히 보내게 된다. 남편이 바람을 피는 꿈. 증권투자나 낚시, 노름, 게임, 모락 등 어떠한 대상에 몰두하고 빠져들게 된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소리가 요란하면 주변에 인심이 흉흉하거나 시비거리가 생긴다. 대학가의 바람이 불어오는 꿈. 새로운 문화가 발달되고 순수한 이념이 창출된다. 이상적인 질서가 형성된다. 돌이나 자갈이 바람에 날리는 꿈. 생각지 못한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자신이 그런 일을 하게 됨. 돛담배가 바람에 잘 가는 꿈. 갈대한 협조세력을 등에 입고 사업을 잘 추진시키게 된다. 등나무가지가 의지할 지주목이 없어 바람결에 흔들거리는 꿈. 남과 여가 홀로 외롭게 슬슬이 가을 낙엽을 밟는다. 고도 방황을 하게 된다. 뜨거운 바람이 부는 꿈. 질병에 걸리게 된 머리카락이 바람에 헝클어진꿈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의 마음을 잡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꿈 메밀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는 꿈 재물과 돈이 나가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쌓인다 모자가 바람에 날아가는 꿈 사태나 수치스런 일이 구설수에 오를 꿈 목화가 바람결에 떨어지는 꿈 꿈에도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툭 불거져 나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몸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 뜨는 꿈 몸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 뜨는 꿈을 꾸게 되면 지인나 명예, 재물을 잃는다. 남에게 사기를 당할지 모르니 특히 조심해야 한다. 민들레꽃씨가 바람에 흩날리는 꿈 여러 곳으로 돈이 지출되어 자본금이 텅 빈다. 형제간이 뿔뿔이 헤어져 각기 고독한 생활로 외롭게 살게 된다. 바다 바람을 타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 입학, 승진, 합격, 당선, 승리 등의 쾌감을 맛본다. 일주월장 입신양명한다. 바람파도 폭포 새가 날아가는 소리 소나기 소리 등이 들리는 꿈. 작품 선전 전도사업의 강세 여론의 비등지하 감탄 격찬 등의 일을 보게 된다. 바람 때문에 모자가 날아가는 꿈.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나 죄를 저지르고 있다. 오르지 않아 관계기관으로부터 압력을 받게 되어 일을 추진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람에 관한 꿈. 거슴 마음 정력 기세 능력 세력 유행성 파괴력 압력 등을 상징한다. 바람에 날려가는 구름의 꿈. 고생이나 걱정스러운 일이 구름과 같이 날려가고 운이 트일 꿈이다. 바람의 모자가 멀리 날아가버리는 꿈. 바람의 모자가 멀리 날아가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규칙을 위반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벌금을 물고 지위가 실추된다. 바람을 등지고 가는 꿈.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사업이 잘 풀림. 바람을 맞으며 시원해하는 꿈. 걱정근심이 사라지고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됨.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를 사용하는 꿈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될 만한 협조기관과 유대를 맺게 됨 바람을 타고 집이나 자신이 공중을 떠다니는 꿈 세상에 과시할 일이 생기거나 병세에 호전 등 운세가 트임 바람이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노는 꿈 바람이 계속해서 거세게 불어노는 꿈을 꾸게 되면 바람을 맞는 장소가 절벽 아니면 배위또 바람 때문에 위기감을 느꼈다면 장차 곤란한 일이 생길 징조다 바람이 구름을 몰고 오는 꿈 선악으로 희비가 엇갈리고 새로운 변화가 온다. 행과 불행이 있다. 바람이 돌 자갈 등을 날리는 꿈. 신앙적인 기적이 일어남을 보고 황진을 일으키면 전란이나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다. 바람이 불어 불길이 거세지는 꿈. 주위 환경의 협조로 사업이 번창한다. 바람이 불어서 구름이 거치는 꿈. 장애와 근심 및 재반 말썽과 굳은 일이 흩어지게 된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불꽃이 더욱 치솟는 꿈. 사회적인 협조를 얻어 사업이 더욱 번성한다. 바람이 숲을 속을 스치는 꿈. 새로운 아이디어로 예술작품을 창작하게 된다. 방울새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명쾌하게 들리는 꿈. 먼 곳에서 기쁜 소식이 온다. 우편물, 전화, 경사, 정신적 청량제, 희소식 등이 있다. 벌통을 건드렸다가 벌떼가 달려드는 바람에 혼이 난 꿈. 빚쟁이나 도움을 받은 사람에게 실수를 하여 궁지에 몰리거나 시달림을 받게 될징초 봄바람 소리가 아련히 들리는 꿈. 먼 곳에서 기쁜 소식과 정보를 듣게 된다. 오편물, 전화가 온다. 봄바람에 꽃봉오리가 발각해 달아오르는 꿈. 남편의 사춘기로 육체적 성숙함과 이성에 관심을 갖고 첫눈을 뜬다. 부부 연인이 서로 바람 피는 것을 보는 꿈. 오히려 자신의 외도를 조심하시길 외도하는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 외도.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꿈. 부인이 바람을 피우는 꿈을 꾸게 되면 남편에게는 불미스러운 꿈이지만 반대로 해석한다. 지, 명예가 향상되며 사람들에게 인기와 존경을 얻게 된다 도체 선풍기 바람개비 풍차 등의 기구를 사용하는 꿈 정신적 물질적인 일에 협조자 협조기관 등이 생긴다 부처님이 참선하는 주변에 사나운 바람이 몰아치는 꿈 어떤 성직자나 진리탐구자의 위력이 강대함을 보게 된다 불상이 있는 곳으로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꿈 사회적으로 유명한 종교인과 관계를 맺게 됨 비바람이 몰아쳐서 다리를 건너지 못한 꿈 어떤 방해로 인하여 일이 마음먹은 대로 진행되지 않을 징조 비바람이 무서울 정도로 세차게 몰아치는 꿈 사회에 커다란 혼란이 일어나거나 개인적으로는 질병에 걸리기 쉽고 이유없이 불안에 떨게 됨 비바람이 사나워 다리를 건너가기 힘든 꿈 상부층의 압력에 의해서 징급, 전직 등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뼈를 에이는 차가운 바람을 맞는 꿈 머지않아 깊은 소식에 있고 기온 여는 친정에 갈 일이 생김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는 꿈. 국가적 또는 사회적인 혼란이나 신변의 위험, 불안, 질식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 선풍기 바람을 쐬는 꿈. 마음이 날아갈 듯 가볍고 기분이 상쾌하다. 매사 대통. 이 소식이 있다. 새찬 바람이 부는데 어떤 사람의 등 뒤에서 바람을 피하는 꿈. 새찬 바람이 부는데 어떤 사람의 등 뒤에서 바람을 피하는 꿈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형국에서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나 일이 나타남을 암시한다. 자연스럽게 걱정하던 일이 풀려나간다. 새찬바람이 불어오는 쪼그령에서 걸어가는 꿈. 회방, 질투, 경쟁, 난관 등의 어려움을 치르게 돼 흉몽이다. 센 바람이 불어 물길이 더욱 치솟는 꿈.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사회적인 도움을 얻어 더욱 번성하게 됨. 솔바람 같은 순풍이 불어 기분이 상쾌한 꿈. 사회가 안정되고 문화예술이 발달하여 꽃동산같이화기애하며 명랑한 시민생활로 복리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 복지사회를 이룬다. 수박 명쿨이 바람을 타고 멀리 뻗어 있는 꿈. 무역사업에 투자하여 외국 시장을 확보하고 대량 수출을 하게 된다. 수영복을 벗고 바람을 쐬는 꿈. 기분이 날아갈 듯 상쾌하고 마음먹은 대로 소화 성취하게 된다. 순풍에 돛을 달고 배를 띄우거나 돛이 바람을 받아 펼쳐지는 것을 보는 꿈. 재반소망사가 의도하는 대로 순탄이 성취되고 사업이 번성하며 지위가 안정된다. 스커트가 바람에 휘날리는 꿈. 성적 매력을 과시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을 암시 습한 바람이 부는 꿈 귀한 손님이 찾아오거나 임신을 하게 됨 시장에서 바람이 하늘 위로 오르는 꿈 시중 물가가 오르고 조부의 시장 바구니가 헐렁해진다 물건이 없어 품귀현상을 빚는다 심한 바람이 불어 고목을 쓰러뜨리거나 나무를 꺾어버리는 꿈 훌륭한 인재, 기업체 재산 신분 등이 어떤 압력 또는 파괴력에 의해서 사망 또는 몰락한다 예쁜 꽃한 송이가 바람을 타고 방으로 들어오는 꿈. 어떤 인연으로 새 식구를 맞이하거나 귀한 손님이 찾아온다. 경사, 뉴스 희소식, 우편물, 사랑 등이 있다. 예쁜 꽃 문의 물방울이 바람을 타고 하늘로 두둥에떠 있는 꿈. 화려한 예술 작품을 창작한다. 하는 일에 경사가 있고 명성을 떨치게 된다. 옷과 옷 사이로 바람이 스치는 꿈. 새로운 삶과 인연을 맺는다. 복식과 의류 문화에 새로운 패턴 감각을 창출된다. 옷이나 모자 등이 바람에 날아가는 꿈 타인이나 외세의 침범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손실을 입거나 다른 사람에게 부탁할 일이 생김 외투가 바람에 날아가버리는 꿈 외투가 바람에 날아가버리는 꿈을 꾸게 되면 규칙이나 법규를 지키지 않아 자신의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입술가리 등이 바람에 날려와 마당에 쌓이는 꿈 외부의 재물이 모이고 마당에 쓰레기를 쓸어 불태우면 근심 걱정이 해소된다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꿈 자신의 명예와 지위가 높아지고 널리 이름을 떨치게 되며 타인의 존경과 신망을 얻어 집안이 발전, 융성하게 된다. 자신의 집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 떠 있는 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사업 기반이나 직장, 지위 등을 잃게 됨. 자신의 치마가 바람을 흘러던 까지는 꿈. 자신의 비밀이 탄로나 곤란해질 꿈. 자신이 바람을 일으키거나 바람이 전방의 물체를 허으로 버리는 꿈. 자기 권세의 강대함, 정신력의 기적, 운세의 대기함을 뜻한다. 자신이 탄 전투기가 바람에 부딪혀 공중 분해돼 산산조각이 나는 꿈. 어쩌다 뜻밖의 불운을 만나 실패하게 된다. 중단, 사고, 질병, 불길 등이 있다. 쥐가 뚫어 놓은 방문 구멍으로 바람이 솔솔 들어오는 꿈. 집안에 도둑이 들거나 사회적으로 유행병 등으로 비상이 걸림. 집회가 바람을 타고 날아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먼곳에서 우편물이나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집주위의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거나 집이 바람이나 지진에 흔들거리는 꿈. 집안의 손자나 말썽, 사고, 부상 등 좋지 못한 일이 발생되어 혼란을 겪든지 거처를 옮기거나 머무르던 자리를 비우고 이동하게 된다. 집안에 있던 꽃이 바람을 타고 바깥으로 날아가는 꿈. 집안 식구나 딸자식이 가출하여 우환이들끓 흔든다. 지출, 여행, 실물수 사고, 질병, 헛수고 실패 등이 있다. 집이 바람에 날려 공중에 뜨는 꿈. 사업기반. 집이 등이 근원을 상실한다. 집이나 자신이 바람에 의해 공중을 떠다니는 꿈. 집이나 자신이 바람에 의해 공중을 떠다니는 꿈은 세상에 과시할 일이 생기거나 병세의 호전등을 나타내며 운세가 트인다. 참나의 꽃송이가 바람을 타고 집안으로 들어오는 꿈. 집안에 경사스런 일이 있고 깊은 소식을 듣게 된다. 혼사관계로 새 식구를 맞이하여 집안에화기애애한 분위기가 고조된다. 치마 바람이 날리는 꿈.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사회가 문란해진다. 생활의 불길한 징조가 있다. 폭포 파도 바람 소나기 등의 소리를 듣는 꿈. 전도사업, 작품의 선전, 치아 감탄, 격찬 등의 의미. 푸릇푸릇한 풀이 바람에 나부 끼는 모습 푸른 잎이 무성한 나무의 꿈. 건강하고 풍부한 애정에 넘쳐있는 가정을 나타내며 시들어 있는 경우는 가족의 운수가 나빠짐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얀 국화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점점 올라가는 꿈. 북이 공명하고 입신 출세하여 드높이 명성을 떨치게 된다. 명예, 승진 당선, 합격, 입학, 취직, 자격취득, 학위, 승리, 성공, 재물 등이 있다. 하얀색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바람결에 나부 끼는 꿈. 천사의 옷자락을 따라 지위의 세계로 넘나든다. 순수한 사랑이 있다. 학생은 학업 성적이 오르고 명문대학에 입학한다. 회오리 바람이 요란스레 불고 있는 꿈. 뜻하지 않은 싸움. 재난에 휩쓸리게 되고 정면으로 맞서면 치명상을 입게 됨. 바람 꾸며먹 먹은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